촬영용품인데, 같이 퇴근하다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 <웃음> 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징비룡 님과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갈 길이 뭡니다. 지난 시간에 프레시맨하고 굉장히 지금 반응이 폭발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지? 이번에 준비한 거 앞에 지금 보뭐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포즈가 자꾸 기억나는 거야. 이거 하지 않아요? 뭐 우주특공대. 뭘 하잖아. 이손 모아서 이기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데. 네. 바이오맨! 우주특공대. 후레쉬맨만큼 좋아하시는 전대죠? 사실 뭐 후레쉬맨이 가장 최애긴 한데. 바이오맨 마스크맨도 같은 추억이기 때문에. 네. 꼭 후레시맨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웃음> 바이오맨을 좋아하는 애들이 몇명 있어요. 맞아. 꼭 후레시맨 바이오맨 싸움 누가 이기냐 맨날 그 얘기. 바이오맨파와 후레시맨파의 싸움. 그렇죠. 네. 이제 슈퍼 전대 시리즈 여덟 번째 작품이고 열 네. 번째인 후레시맨보다도 뭐이년전 작품인데. 그렇죠, 우리는 곧 다음 편에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때는 뭐 후레시맨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맞아. 네. 바이오맨들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데 갖고 계신 것 중에 다 가져오시는 못했어요. 오늘 갖고 올때 차에 가득 실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원래 뭐 보여드리고 싶었던 바이오드래곤이나 바이오로보는 따로 준비는 안 해오셨고.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은 하 제가 또할 거예요. 지금 바이오드래곤 일단은 낙찰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서울 옥션에 하나 비드 1 걸어져 있었는데 설마 상원님이셨어? <웃음> 그게 나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입찰했다고 다 나야? 웬만한 거예요. 제가 한 8개. 그만 사. 바이오로보 박스도 가져오셨는데 굉장한 미품입니다. 박스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로보가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미품의 기준이 바이오로보는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바이오 제트1이 있는데 네. 거기 안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서울옥션에서 얼마 전에 경매 라이브 네. 방송하실 때는 네. 그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그 있는 제품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얘가 또 있네요. 이거 바이오맨 또, 또 요거 아크릴로 또 이렇게 그쵸. 베이스를 만드셨고, 얘는 가슴을 약간 볼펜으로 그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요 헬멧도 요 헬멧을 커스텀을 좀하신예요 네, 마스코의마봤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피규어 처음 볼때 우연히 이제 입찰해가지고 얻은 물품. 아, 이것도 옥션으로. 네. 자, 뭐또 여기 보여드리면. 옐로우4는 두 분입니다. 요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 순직 처리되고, 요 이제 활소는 옐로우4로 바뀌었죠. 네. 뭐 은퇴하고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고, 실종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관련된 비화가 있죠. 어쨌든. 네. 갑자기 안 나왔다고. 그 레드원 배우님한테 들으니까 네. 같이 퇴근하다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고. 아, 말을 했구나. 네.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진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통 우리가 퇴근하고 가면서, 아이씨, 이 회사 때려쳐야지. 야! 나 내일 진짜 사표 쓸 거야 이러고 다음 날 어?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또 커피 타고 또 하면서 그렇지하는데 네. 얘는 진짜 안 나왔네 별의별 선이 다 있네요 근데 미스테리잖아요 우리 슈퍼전대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유일하게 죽은데요 그죠? <웃음> 아, 이런 식으로 아크릴들도 표현들을 잘해줬고. 자, 요거는 쇼도 슈퍼 시리즈입니다. 요즘에 나와서 컬렉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쇼도 슈퍼 시리즈만 갖고 온게 아니고, 그 헤라님 아크릴 커스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변신할 때그 모습을. 네, 요쪽 아래쪽 넣어줬어요. 보면 또 변신기 모양을 땄어요. 이게 테크노브레스인가? 네, 테크노브레스. 이름이? 테크노브레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갖고 왔습니다. 야, 이거는 미개봉이에요. 네. 미... 미쳤네.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진짜 어렸을 때 추억입니다. 와, 이거. 요렇게 요 모양으로 테크노브레스 미개봉품이고 뭔가 기믹이 또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시계 역할을 해서 열면 시계가 나왔어요 아 여기 딱 열면은 요렇게 탁 열리면서 그쵸? 여기가 시계네요 네. 음 얼마나 해요? 또한100 네. 이상 100, 100, 100, 100만 원 넘다고? 아, 정크는요? 정크를 파시는 분이 없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변신기가 제일 구하기 어려워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엄마, 아빠들 애기 장난감 버리지 마세요. 삐뽀가 있네요, 삐뽀. 이거는 어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반다이에서 냈던 당시 제품이에요. 오, 여러분들 막 되게 초학금처럼 생겼지만 가볍습니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연식이 오래돼서 가격이 상당합니다. 와 얘가? 개도한 핫토이 두 개? 에? 예? 핫토이를 하시다 고전대를 하시면 살짝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봤던 캡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토니 스타크만 아, 그거 보다 보다 갑자기 피포이고 하나 모르는데 <웃음> 싸다고 생각하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20, 30년이 지났을 때 그거 풀박 여러분, 상상 이상의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에봉좀 사놔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또 굉장히 소장 가치가 또 있는 진짜 아무데서나 볼수 없는 또 컬렉션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요 바이오맨 또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아 추억이네요. 요거는 조금 상태가 그죠? 그렇죠, 상태가 많이 안좋 어, 약간 안 좋네요. 초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90년이네. 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것도 이제 후레시맨 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대백과사점대백사 네. 야, 자, 요거도 대본인가봐요. 네. 이것도 스탭들이 썼던 거라서 실제로 펴보시면 이렇게 어, 숫자로도 이렇게 표현돼 있고 촬영지 장소 등이 다써 있다. 아, 여기에 이튼지 귀한 거. 상태가 너무 좋아서 또 신기하네요. 대본이 실제로 가격이 엄청 비싸. 아, 그래요. 왜냐면 토에이에서 최근에 대본이 이제 경매에 올라오고 그래서 네. 유출되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구하기 어려워졌요 아, <웃음> 그렇군요. 나는 안 모을래. 그리고 이거 베카클론. 탁탁탁탁탁탁. 이거 더 어렸을 때 쫄병 하는 애들은 그거 따라야 돼, 이거. 맞아. 딱 박터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안에 징그럽게 그막 머신들 나오잖아요. 얼굴 나오면서 눈물 초록색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거는 실제 촬영용품인데 바이오맨 총입니다. 이게 와 잠깐 열어봐도요. 아나 장갑 바뀌었어. 장갑 와 아, 장갑도 안 끼고 뭐 하는 거야 상훈아가 정신 안 차릴 거야?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갑 제가 저, 실수한 부분 없었나? 네, 네. 얘가 이거 접어서. 총으로 쓰고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네, 칼질 쓰고 맞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손잡이가 있어서 아... 이렇게 접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이탈이 됐어요. 이거는 좀보실까 예, 네, 당시에 실제로 거예요. 와... 와.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메탈 느낌인데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음... 금속인데요? 아주 상당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와. 와... 그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갖고 노는 완구가 아니고 실제 촬영용 소품입니다. 이거 뭐 누가 들었을까? 이거 핑크 파이브가 들었을까? 뭐 어디? 제가 알기론 레드원이 들어요. 레드원이 들었어더 <웃음> 레드 들었어? 의미 있지. 설룡이 들었어 설룡이 진짜 찐이다. 아 진짜 바이오맨 로고부터 해서 얘는 뭘까요? 이거? 똑딱이 나왔어그건 아, 실제로 그냥 고정되는 거였고 오. 바이오맨 행사할 때 실제 배우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자기들도 없지? 어, 봤는데. 그럼 벨트에 딱 이렇게 찰수 있게 그래서 벨트를 그렇죠. 벨트도 있어요! 와. 실제 벨트 미쳤네 이거 뭐 어떡합니까? 아, 이런 뭔가 낡음이 훨씬 더 뭔가 그 옛날 네. 뭔가 짠하게 만드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추억을 소환해주는 장신구 같아요 레드, 그린, 블루, 옐로가 있고 핑크가 빠진 거 보니까 이거 핑크가 찬 거예요? 네나잘 알죠? 어, 엄청 잘알어요 뒤에 우리 핑크 파이브 최수민 성우님의 또 사인이네요. 있 옐로우래시를 하시고 바이오맨에서 는 그렇죠, 핑크, 핑크 파이브를하셨네요이 허리가 여자 사이즈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맞으시면 딱넣으면 들어갑니다. 음. 택도 택도 없어. 아. 수트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수트 뭐, 네.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 또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인 앨범을 또 준비하셨어요. 와 잠깐만 음. 옐로 우 어디갔어 옐로. 우아 옐로우가 없네요. 어? 풀 세트가 아니에요? 네. 가져가세요. <웃음> 옐로를 왜못 구했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경매인데 이게 원래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네. 가, 각각이 경매. 아,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경매를 받은 것도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업체 절 찾아요. v <웃음> v i p 시구나 네, 그쪽으로. <웃음> 와 근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이것도 안에 또 바이저가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보이실까요? 손 왔다 갔다 그죠? 이 바이오맨 헤드는 특징이 있죠 위에 지금 여기 떠렁 떠렁 요거 하는 거 전기 장치들이 이제 헤드에 원래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구현은 하진 않았졌네요 촬영용 낙찰된 걸 실제로 보면 네. 기판 같은 모습이 다 구현돼요 들어가 됐고요. 있어요 네. 와. 이게 그 행사가 한국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국인은 저 혼자였고 <웃음> <웃음> 이게 나라가 몇 개냐면 1 5개 네. 진짜 전쟁이네 네, 전쟁.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사인까지 된걸 받으셨어요. 이름 자체가 원래 바이오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5맨 컨셉으로 나오면서 이 헬멧 디자인들도 사실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레드원은 그대로 레드원이 맞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원래는 핑크2예요. 네. 여기 두 줄로 들어가잖아요. 얘가? 네 그린3 그린3, 봐봐. 그래서 3개. 네, 그다음 옐로우4. 그래서 보시면 옐로우4가 요게 4개, 그죠 4개가 있고. 블루 5. 블루 5. 그러니까 로바 숫자 5V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약간 흔적이 뭐가 있냐면, 네. 그 바이오 로봇 보면, 네. 바이오 Z1, 2 있잖아요. Z1의 레드1과 핑크5 같이 타요. 그래서 원래 레드 원, 핑크 투네. 네, 그렇게 그래서 1, 핑크2네. 그래서 1, 2, 호가 그렇게 타요. 맞아요, 맞아요. 하... 나머지 3, 4, 5호였던 원래. 잔바리들이 네. 이제 그렇죠. 몰아서 그 그렇타고 그렇게 거 그리고 네. 원래 로봇 이름도, 바이오 로보로 안 하려고 하고 네. 바이오 킹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이오 킹? 네. 그래서 대본에는 원래 바이오 킹으로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로보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바이오 로보가 됐고 그래서 땡땡 킹이 된게후레시킹이처음이에그 뒤엔 뭐다 개나 소나 킹다 붙여가지고 이것들다 킹으로 시작하고 <웃음> <맞아요>. 엔진 킹으로 <웃음> 그냥 아, 그... 그런 냥그 느낌이군요 네. 야 진짜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아 보면은 기분 좋죠. 제 3자가 봐도 이렇게 모아놓은 컬렉션이 진짜 누가 이거를 다 갖겠습니까? 경매로 이렇게 입찰 받아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열정을 너무 높게 사고요. 여러분들 진짜 소름 끼치시는 건 마스크맨 헬멧도 이제 다 낙찰을 받으셨대요. 그건 그럼 다섯 명다 옵니까? 헬멧? 그건 전체 옵니다. 마스크맨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미품 중에 미품 그레이트 파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품 중에 미품은 못 구해요? 막 천만 원 넘고 그러던데. 막. 그러니까 거의 그급인데, <웃음> 정말 제가 본것 중에서 그 국내에서 거의 탑원급자도 그런 것들을 또 모으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게 지금 이 분입니다. 너무 대단한 컬렉션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상추로 항상 영상만 보다가 네.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추억이 소환되고 막 그랬었는데 같은 취미라든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서 네.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상기할 수 있으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도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저희 이제 이상훈TV 뮤지엄 곧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요거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제가 한참 열심히 이제이 짐을 싸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위탁전지 <웃음> 어, 이거 만약에 <웃음> 이거 훔쳐가면 다내 책임이잖아 나는 진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징비록님 특집으로 전시 한달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괜찮죠 뭐 괜찮을까요? 네. 또 싸야 되는데 이렇게 칭칭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한 5시간 또 싸면 되죠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열광적인 좋아요와 댓글 좀 남겨주시면 네, 우리 저희 둘이 또 이렇게 보고 아, 다음에 그럼 또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협의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고요. 증민홍님도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992년 당시 반다이 내부 상품 기획서 원본입니다. 상품 기획서 원본. 네.